자, 이것 여러분, 그예 지금 영어로 어, 저랑 한 절씩 교도가 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en Saul still will be w t t h e i r and s l a e 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e n to the high p r i e s t And asked letters from him to the synagogue of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who were of the way, whether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As he j o u r n e y e d he came near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ound around him from heaven. Then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 a l Sao, why are you persecuting me?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Then the Lord said, I am Jesus who you are persecuting.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d. And so he, trembling and astonished, said,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the Lord said to him,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Amen. And the man who journeyed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voices, s e e i n g No one, amen. Yeah.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 하면 굉장히 작은 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꽤큰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자이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사동의 2장을 보면 2장에 보면 자 2장 어, 지금 보시면 그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예, 여기 마가 다락방이겠죠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산하신 하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구절로 1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신의 신의 사람과 어, 예,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성령을 부사 이사람들이 이제 각기 방언으로 여러 민족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복음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죠. 근데 그러면 누가 이때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바리세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그 위기감을 많이 느꼈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 이곳 어디죠? 지금 지금 여기 게세마의 근처죠. 기드론 골짜기 이 게세마의 근처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스테반 기념교회가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스테반 집사님 순교 시에 누가 있었어요? 그 근처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 54절로 6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절씩교독하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그를 향해 이를 갈다라. 5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성령오 하나님의 영광나의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거저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지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누가 등장해요, 드디어? 미스터 사울이 등장하죠? 이 열혈, 열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혈 유대교주의자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울과 같이. 자, 여기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도 나옵니다. 자, 순간이동을, 공간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건, 이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데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사울의 해심전은 우리가 아는 게 그가 로마 시민이었죠. 다소의서 아마, 다스란 섬에서 출생한 로마 시민이었고, 또한 장막 만드는 일을 하죠, 하였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도 자기 직업이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 핵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였죠. 아주 굉장히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의 또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란 바리세파요. 자, 그 다음에 열성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아마 이분은 주님께서 택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여러분이 사동의 7장 5 8절 보셨듯이 자, 스테반 밖에 가담했고 이 사람은 외국에 외국까지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였던 거죠. 굉장히 회심자는 율법적인 굉장히,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위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택해서 나중에 그 굉장히 험한 지대에 선교사로 보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비방한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회심는 어떻게 됐죠? 이분이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전, 여전히 내전 중인데 가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큰빛은 눈이 멀게 됐죠. 자, 다마스커스로 인도되어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아나니아라는 이제 주의 종으로 인해서 <웃음>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 그 당시 아라비아 어떤 왕국이 있었어요?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죠. 잠깐이 3년 다녀왔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르셀렘을 방문하여 바나바와 친구가 되었고 <웃음> 유대인들은 당황했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고 다소로 이제 도주를 하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분이 필요해서 사울을 다소에서 부르게 되죠. 이런 그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이런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웃음> 기독교를 아주 경멸한 이런 분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냥 흘려서는 안 돼요. 그분 놓고 기도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종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웃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1차, 2차 3차 로마행을 4차로 까지 하고 또 5차까지 있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예 달려갈 길다 달려 가신 다음에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컬러풀 하니까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자.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안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는 행정구역상 어디였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 잘 닦아놓은 어떤 그 교통을 이용해서 바울이 1차를 다녀오는데,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다음에 버가. 버가 앞에 무슨 산맥이 있었죠? 토로스 산맥이 있었죠. 이때 누가 도, 도피하죠? 도망가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도망가죠. 아마 저라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도금정관에 미쳐있는 사람이랑 물부를 안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 토로스 산맥에는 도적대도 많고 그리고 야생 짐승도 많았어요. 물려죽을 수도 있고 납치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죽기 쉬운데였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마가가 나중에 이제 도주하게 되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마가도 이제 성숙해서 우리 바울 서신서를 보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마가도 보고 싶어 하죠. 어쨌든 다그 이때 이제 마가가 이탈을 하고 자 바울,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는 계속 전진합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오기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빽해서 다시 이렇게 실루기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을 이렇게 1차 선교사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 보면 안디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죠. 터키 땅이고, 자, 아마도 지금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에 에루살렘에서 크리시안들이 와서 교회를, 이방교를 최초로 개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울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이방 전도를 위해 최초 출발한 선교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안디옥 교회의 위상은 뭐냐면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기지였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였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성교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의 여기가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이죠. 현재는 이제 지금 나라가 여기도 남북이 분단이 돼 있어요. 그리스인들이 있는 인들는 남부와 터키인들이 북부로 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어요. 자이 <웃음> 구브로 섬에 있는 실루기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자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살라미로 가죠. 좀더 남쪽에 살라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곳을 거쳐서 어디로 가시죠? 바보로 가죠. <웃음> 예. 자구부로섬산안방약1 6도 지점에 있는데 여기에 누가 누가 지금 자 지금 누가 지금 나오죠 여기에 서기오 바울도 나오고 바 예수도 나오죠. 지금 여기에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다고 이름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가로 가죠. 버가로 가서 지금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이 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갑니다. 비시디 안디옥 가서 자, 여기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고니언, 루스트라까지 따라 붙죠. 아주 괴롭히죠. 그리고 이제 바울팀이 바울, 바울 팀이 이고니언으로 갑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핍박을 받죠. 복금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 루스트라 지방까지 이제 또 갑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루스트라는 어떤 지하병이죠누가하고 연관이 있어요? 디모디하고 연관이 있죠? 디모디하고 연관이 있고 이때 이제 바울이 안진병이를 거쳤고 이때 바울이 거의 돌로 쳐서 죽었던 것 같아요. 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성밖에 내버려졌죠. 거의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나서 성하로 들어가서 바나바 바나바하고 더베로 가게 되죠. 사실 제 생각에 이때 바울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때 지금 더베에서는 바나바를 뭐죠? 스스 바울을 허메라고 하죠. 뭐죠? 바나, 아마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바울을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자, 이게 머큐리 예, 이렇게 불렀죠. 예. 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지 이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사도행전 14장에 좀 나와 있어요. <웃음> 여기 보면 12절에 바나바를 주피터,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머큐리, 헤메라고 하죠. 하는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더니 자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말하는. 여러 하늘 여러분이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대처를 잘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높이려고 할때여러분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 바나바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오 그걸 거쳐가지고 이제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타고 안디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1차 여행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이 지도로 좀 놔두 보시면 1차 여행은 굉장히 심플하게 갔다 왔죠 1차 여행을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다녀오셨어요 자 그러면 2차 2차 선교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2차 서유, 선교사역은 어, 지금의 이제 이 소아시아 일대를 다 다녔다 오셨는데, 안디오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예, 그 다음에 무시아 드루와, 네아폴리, 빌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겐그레이 에베소서, 에베소,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웃음> 지금 지금 네아폴리, 빌리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베레야, 아덴, 아덴은 지금 아테네죠. 고린도, 갱그레 이런데는 지금 그리스 땅이죠. 드로아, 다음에 에베소, 다음 이런데는 지금 여기 이쪽은 지금 터키 땅이죠. 안디옥도 지금 터키 땅이고, 시돈과 드오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그리스의 지역을 이렇게 복음 전하신 거죠. 여러분이 지도로 좀 이렇게 잘 매핑을 해 놓으세요. 아덴과 고린도와 갱그리아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다 로마 땅이었죠. 아가야 지방이고, 사실은 그리스 남부죠, 현재.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리포, 네아폴리는 다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지금 그리스 북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도와 한번 여러분이 지역관의 매핑을 좀해 놓으세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출발을 하고 출발을 해서 지금 다소 어, 더베를 거쳐서 이제 루스트라 자 루스트라에서 이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드로아 쪽으로 이제 좀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드로아가 여기 있죠 드로아 자 지금 근데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적으로 이제 트입니다. 그래서 자 드로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트로이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아폴리 이제 바다를 건넜네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다음에 빌리포. 빌리포에서 누구를 만나죠? 빌리포하면 누구 누가 생각이 나세요? 간수랑 루디아가 생각이 나죠. 자, 간수, 이제 바울이 신라오 감옥에 갇혔는데 <웃음> 기도와 찬송 중에 지진이라서 옹문이 열렸죠. 감옥,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멈춰라고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빌리포입니다. 그리고, 자, 루디아. 빌리포 교회는 어디에 있었어요? 루디아 집에 있었겠죠. 이 자주 장사하는 걸로 봐서 루디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던 분 같아요.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죠, 루디아. 빌립뽀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루디아. 감옥 간수와 루디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죠. 자, 자, 데살로. 빌리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암비볼리아, 아볼리아, 아볼로니아 회당 들려서 이곳에 도착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핍박을 하니까, 이제, 베레아로 피하죠. 베레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베레아에서, 이제, 또 이렇게 유대인이 몰려와 소동을 하니까, 실라와 디모델 남유, 아덴으로 가죠. 지금의 아테네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레오바고까지 끌려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상승배를깨우쳐주고 회당가고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죠. 고린도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큰 운하가 있었죠. 자 여기에 굉장히 해상의 중심지였고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되죠. 자 고린도에 어느정도 세월동안 계셨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1년 6개월간 이제, 이제, 전도하는 도중, 자, 자, 유대인의 총독의 재판역 끌고 가는데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썼죠? 데살로니가 전우서를 아마 여기에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주로 바울은 그또 격려 차원, 또 개척된 교회에 대해서 격려 차원 또 믿음을 잘 지키라는 뜻에서 또 분쟁이 있을 때 서신을 보내서 이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갱그리아, 갱그리아로 그리아 갔죠. 갱그리아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베베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베가 이곳 사역자로 천국가 됐죠. 그리고, 에베소로, 에베소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로. 에베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을 기억하세요. 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 거죠. <웃음>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를 잘 매핑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사도행전할때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안, 한번 따라 안디어, 같이 읽어봐요. 다소, 다소, 다소. 다소. 다소. 더베, 더베, 더베. 스드라이큰 예, 소리로, 스드라 이고, 이고니온. 이고니온. 이고니온, 여기는 비시디아, 비시디아. 안디어, 여기 이제 드로아. 드로아. 네아폴리,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켄그레이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오. 안디오. 네. <웃음> 잘 이제 그림하고 이제 기도를 잘 매칭을 해 놓으세요. 자 여기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3차 상교사요. 자 여기 어디죠? 안디오기죠? 안디오? 같이 읽어봐요. 안디오? 안디오? 다소, 다소. 다소.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음. 비시디아 안디오 다음에 에베소, 에베소. 드로아 아. 자 여기에 한번 가볼까요? 자그 자, 다음에 여기는 네아폴리, 빌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고린도, 아덴, 베레야, 데살로니가, 빌리포, 네아폴리, 아소, 미들레네, 밀레도, 고스 오스, 니도, 니도, 로도, 로도, 로도 바다리, 바다리 시돈, 가이사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체포되시죠. <웃음> 지금은 여러분 이제 지도만 좀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자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오, 다음에 에베소, 에베소에서 뭘 하세요? 특별히 하신 거 없나요?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드로아, 드로아에서는 뭐 하셨어요? <웃음> 여러분 봐 보세요, 재밌는 일이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바울이 강론할 때 바울이 강론을 좀 잠오게 했는지 아니면 유두고가 피곤했는지 떨어져 죽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좀 설교를 좀좀 좀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유두고가 피곤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로 이제 가시죠. 네아폴리로 가서, 자, 이곳에서, 자, 거쳐서 다음에 쭉 지역만 봐보세요. 자, 빌리보로 가죠. 빌리보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빌리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죠. 자, 자, 보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차 여행시에 들렸으며, 주 57년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교의 베베 여집사를 통해 로마에 이제 보내졌죠.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이제 보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유대인들 따라서 해하려고 하니까, 육로로 또, 마게도니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리보 네아폴리, 드로아 로 가서 어디로 가죠? 다음에 아소, 밀레도, 로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가이사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빌립집사 자 지금 집사 집에 머물렀고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힐 것을 예언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 선생은 그걸 아시고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지도로 좀 맵핑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어디죠? 안디오 다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아 안디오 에베소 드로와 네아폴리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아덴 베레야 데살로니가 필리포 네아폴리 드로와 아소 미들레네, 밀레도, 고스, 니도, 로도, 로도,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시돈 가이사랴, 예루살렘, 네서체포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잡혀가시는 과정인데, 어떤 분이 이걸 4차 선교사역이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루살렘, 가이사랴, 큰소리로 시돈, 무라, 니도, 미앙미앙은 미항, 미항, 네. 지금 크레테 섬에 있네요. 다음에 멜리데, 네. 수라구사, 수라구사, 수라구사, 수라구사, 이거 이게 시라큐스인가 이런 거 영어로. 다음에 레기온, 레기온 부디올, 사관, 로마, 로마. 아, 로마. 아, 지중해를 이렇게 쭉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나시겠죠? 자, 에루셀렘에서 보면, 얼토당치 않은 이유로 체포가 되시죠? 어쨌든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가 되셔가지고, 자,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죠. 암살 하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총독께서 호송하고자 하여 안디바드를 경유해서 가이사레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암살을 막으려고. 자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그 다음에 가이사레로 가는데 이,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뭐죠 바울이 2년간 이렇게 가둬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총독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사내리나 재판을 제외하고자 바울이 이제 바울은 사해당함을 느끼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이사 가이사에게 시저한테 재판을 받기를 호소하죠. 호소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베스트웨이드 승인이 돼서 이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서 백편을 시돈으로 이제 이동을 제이 하게 되죠. 자 시돈 <웃음> 자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에서 바울을 친절히 영접을 하게 되고 이제 백편으로 이제 키프로스죠. 구부로 해안을 따라 쭉 가게 하죠. 무라항, 미항. 미항에서 이제, 미항에서 이제 지금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14일만에 멜리에섬에 어쨌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멜리제 섬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자, 이제 말, 지금의 말리섬 같은데요. <웃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진짜, 자, 지금 현재 이제, 또배 지금 이제, 어쨌든 멜리제 섬에 도착을 해서 <웃음>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렇지도 않았죠. 우리 어디에 나오나요? 마가복음에 나오나요? 복음 전한 자는 독사에 물려서 아무렇지 않다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기 추장 버블리오에 붙이는 열병과 이지를 고쳐줌으로써 호감을 샀죠. 그리고 이 섬에서 겨울을 하고 이제 바울은 또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고 이걸 그냥 레기온에 가서 어디 올라가서 로마로 이제 도,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쭉 한번 봐볼까요? 자 1차부터 한번 보면 1차는 좀 작게 움직였네요. 자 1차에서 누가 생각이 나요? 루스트라루스트라에서 거의 거의 돌 마저 죽을 뻔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탈출을 해서 계속 사역을 하셨죠 자그 다음에 2차 사역을 볼까요 좀 범위가 꽤 커지셨네요 <웃음> 자 2차 사역은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납니까 <웃음> 예자 지금 지금 이제 바울이 이거 이제 들어에서, 어떻게,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적으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빌리보에 가서 누구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2차 때?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2차와 거의 루트가 대동 소이한데 자, 여기를 살해 위협이 있어서 이걸 다시, 육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체포가 되시고, 자, 그림으로 잘, 이미지를 잘넣어보세요 4차는 이제 이, 지금 4차는 성교사역이라기보다는 압송되는데, 압송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자, 또 어떤 그 저자는, 어떤 분들은 5차까지 이제 바울이 성, 성교사역을 했다. 우리가 아는 1, 2, 3, 4차 위에 5차는 1차로 석방이 되셨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도 이제 다 방문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웃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우리 그 바울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성경을 썼는지 볼까요? 1차 돌아와서 사역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어떤 서신을 쓰셨어요? 어, 안디옥에서 어떤 서신을 쓰셨어요? 큰 소리로 알라디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쓰, 쓰셨죠. 2차 때 고린도에서 어떤 서신을 쓰셨어요? 대살로니가 전후서. 자 뭐라고요? 대살로니가 전후서. 3차때 에베소서에서 어떤 서진을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전서. 고린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고린도 고린도에서 로마서. 로마서. 자4차 때는 로마가택연금 때 어디를 뭘 쓰셨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퍼서 빌레몬서. 이걸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자, 어떤 학자에 따라 주장이 다르지만 로마에서 일자 석방이 되해 서바나, 그레데, 빌레도, 골로세, 에베소, 드로와 빌리뽀, 고린도, 자, 니고볼리. 지금의 알바니아 쪽인가요? 이제 체포돼서 로마에 투옥돼서 처형이 어, 되시는데 이때 쓰셨던 서신서들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라고 하는데 이걸 이세 개를 뭐라고 해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목회 서신에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디옥에서 1차 때 어떤 서신을 쓰셨어요? 갈라디아서 2차 때 고린도에서 대살로니가 대살로. 전후서 3차 때 에베소서의, 에베소에서 서베소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 로마서. 자 그러니까 1차 때아갈라디아서를 쓰셨고 2차 때 고린도에서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셨고 3차 때 고리도, 고린도 전우서를 쓰시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셨다. 이걸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죠. 1차 때 무슨 서신을 쓰셨어요? 갈라디아서 큰서를 2차 때 델픈세서, 데살로니가 갈라데아서, 전우서 3차 때 고린도, 고린도 전우서 아, 로마서 로마서는 어, 그 고린도에서 쓰였죠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보냈죠. 자 4차 때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스서빌립뽀서 빌레몬서. 5차 때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걸 좀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저하고 1차 때의 지도, 2차 때 지도, 3차 때 지도, 4차 때 지도와, 또, 언제, 어디서 좀 이렇게 서신서를 쓰셨는지 이걸 좀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데살로니가 전우서. 데살로니가 전우서는 특히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우서는 몇차 때, 몇차 전도 여행 때 쓰셨어요? 아, 2차입니다, 2차. 2차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쓰신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자, 고린도 전후서는몇 차때 쓰셨어요? 3차죠? 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3차때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좀 쓰신 거예요. 고린도교가 굉장히 그 이제 바울을 좀 머리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몇차때 쓰셨어요? 1차 돌아오고 나서 안디옥에서 쓰셨죠? 자,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한다는 유대인의 주장에 모순을 지어 오직, 오직, 오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와 자유를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게 되죠. 자 로마서는 몇 차때 쓰셨어요? 응? 3차때죠? 고린도 전우서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여러분 보세요. 확실히 직접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면 기억에 남아요. 적으실 게 아니라 그냥 외워버리세요. 3차때 로마서는 고린도에 쓰셨어요. 자, 뭐죠? 로마의 방문의 길을 열기 베베를 보내는 바울은그 메시지를 소개했죠. 자,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쓰셨어요? 4차 때 로마 감옥에서 쓰셨죠? 자, 자 여기는 굉장히 교회론이 궁금하면 에베소서를 좀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경고 했죠.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빌레몬서는 어디서 쓰였어요 4차 때 로마 감옥에서. 그 다음에 골로스에서는 어디서 쓰였어요 4차 때 로마 감옥에서. <웃음> 자, 그 다음에 빌리뽀서는 어디서 쓰였어요 4차 때 로마 감옥에서. 빌리뽀서를 생각하면 기쁨이, 기쁘다는 라게막 생각이 납니다. 디모데 전서는 5차트 쓰셨다고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꼭 사역자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훈계하는 동기 영지주 이단을 경계하다고 있고, 자 디모데 후서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선배, 선배의 자, 그 다음에, 디도서는? 여행을 여행을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자, 디도서가, 그, 디도가 사야겠다는 그레제에서는, 그레제에서는 굉장히 사회가기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사기키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웃음> 지금,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도를 좀 가이드를 했죠.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1차 때 무슨 서신을 쓰셨어요? 큰 소리로 2차 때는 3차 때는 고린도 전서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예. 4차 때는 5차 때는 예, 제가 신학 때 다닐 때 시험 목회서신이 뭐냐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뭐냐 시험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도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 의 1, 2, 3, 4차 지도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선교여행을 하실 때 어떤 서신서를 쓰셨는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돼요